게임이란 무엇일까요? 이것도 게임이고 이것도 게임이고, 이것도 게임이고, 이것도 게임이고, 이것도 게임이고, 이것도 게임이고, 이것도 게임이고, 이것도 게임이고, 이것도 게임이고, 이것도 게임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형태 말고도 세상에는 게임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들이 무수히 존재합니다. 이 게임들은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얻는 심적, 물질적 보상으로 인생을 한층 풍요롭게 만들어주죠. 특히 우리가 보편적으로 게임하면 떠오르는 비디오 게임, 온라인 게임과 같은 것들을 일컬을 때 사용하는 개념의 게임은 직접적인 플레이가 개입되었을 때 그것을 게임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리고 그 게임들을 플레이하는 방식은 많은 시대를 거치면서 보편화되었고 다양한 혼합을 통해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장르라고 부르죠. 하지만 여기 이 게임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게임과 거리가 먼 게임 같으면서 게임 같지 않은 형태를 선보였지만 업계를 넘나들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게임에 대한 부분과 감사하게도 기회가 되어 개발자 겸 대표님과 진행한 인터뷰를 여러분들과 공유해볼까 합니다. 이 게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임과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열악한 제작 환경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혼자서 제작했다기엔 믿기 힘든 디테일들도 숨어있죠 풀 더빙으로 제작된 이 게임은 1인 다역으로 더빙 연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꽤나 몰입도 있는 연출과 연기 덕분에 단순한 그래픽임에도 이야기를 묵직하고 강력하게 이끌어 나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아는 스토리텔링형 게임처럼 뭔가 단순한 감동 슬픔 환희를 담은 명확한 내러티브를 제시하기보다는 뭔가 좀더 심오하고 철학적인, 조금 격한 표현을 사용하자면 난해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수많은 게임에도 이런 철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들이 많았지만 이야기 자체가 철학 이렇게 두 가지가 떠오를 만큼 냄새를 풍기는 작품은 보기 드물었습니다. 회사 이름을 비트겐으로 지었듯 고등학생 때부터 비트겐 슈타인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그의 전기와 후기 철학 모두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철학이지만 반철학적인, 논리이지만 감성인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된는 데는 아마 그의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게임을 단편적으로 접하거나 가벼운 정보만을 알고 계신 분들은 대충 이 게임은 한국 게임 산업의 어두운 뒷이야기를 폭로하는 게임이다 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등장하는 게임 업계 이야기는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깔아둔 하나의 소재에 불과하였으며 그 이상으로 더 많은 이야기와 더 많은 생각거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의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어차피 이 게임의 이야기에서 게임은 하나의 소재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다른 소재를 사용하여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서사를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왜 굳이 게임을 사용해야 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게임의 역사에서 게임 제작이라는 소재를 가진 게임이 제대로 된 드라마를 가지고 만들어졌던 적이 없었기에 그첫 번째 점을 찍고 싶었다는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점을 찍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예술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미학적 기획을 설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체이 a s 이트는 게임을 해체하고 처음부터 쌓아올리죠. 앙상한 뼈대 같은 리소스들과 그 노골적인 드라마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이런 것이었나 라고 생각하게끔 찬물을 끼얹으며 심지어 그 찬물을 끼얹는 작업을 유저 스스로가 수행하게 만들어요 지금까지 이런 게임은 <웃음> 존재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제 다른 장르에서 찾아볼 수 없었죠 예술 수용자 자신이 예술을 해체하며 싸아올림과 동시에 정서적으로 구조되고 또그 궤도의 끝으로 향하게 만드는 일은 제가 아는 한 인류의 역사에서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렇기에 게임의 마지막에 제10의 예술선언문이라는 혁명선언문 같은 걸 집어넣은 거죠. 한 작품의 끝을 보여주는 하이라이트인 클라이막스는 어느 게임이든 상당히 중요하고 가장 신경을 써서 제작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야기의 과정이 얼마나 괜찮고 좋았든 이야기의 클라이막스가 엉망이라면 그동안 쌓아올린 감정들이 모두 무너져 내리기 마련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 게임은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에서 엄청난 임팩트의 연출과 함께 시청자들로 하여금 수많은 질문과 의문을 사정없이 던집니다. 그리고 잔잔한 연출과 함께 이 이야기를 계속 곱씹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기에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대한 명확한 정답과 해설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특히 계속해서 언급되는 빛에 대해서 말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게임들은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대부분 그 행위와 목적 그리고 결말 등의 해석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의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며 어떤 방식으로 어떤 걸 느끼던 그것이 모두 정답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각적으로 게임에 대한 관철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재밌는 작품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 게임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 이랑은 거리가 먼 게임입니다. 거기에 게임치곤 매우 짧은 단 2시간의 러닝타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임팩트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는 점에서 이 게임이 가진 의미는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흥미롭게 플레이한 게임의 제작자 겸 대표님과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어서 상당히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그러다보니 인터뷰 1시간 30분, 게임에 대한 잡담 1시간 30분으로 세시간 동안 매차쿠차 떠든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남들이 만들지 못하는 저만의 것을 만들고 싶다는 욕망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고요 시대를 뛰어넘어 언제나 위대한 작품으로 기억될 무언가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분들이 입을 벌리고 감탄할 그런 작품 만들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또 노력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